자, 여러분 제가 저번에 수빈수님이랑 푸른상어 이러 콜라보를 한번 했었거든요. 그런데 굉장히 아주 재밌게 잘 찍혀가지고 이번에 한번더 하고 싶어서 고객님 약간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바빴어요. 왜냐면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사실 말한 건 지금 결혼밖에 없어요. 자 그래서 그 컨텐츠를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빈수 푸른상어 허터파 고대어 콜라보 2차 지금 바로 갑니다. 레츠 고 아 그거 안했네 같이 가요 푸른상어 만나러 가자 자 여러분 오늘 또다시 푸른상어님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어로 로고 바로 수빈 스님내로갈 예정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푸른상어님이랑 친구거든요 나이가 동갑이어가지고 아마 반말 할 건데 조금 어색해도 그냥 이해해주고 봐주세요 혹시 보다가 너무 어색하시면요 그냥 스킵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는 구라예요 끝까지 보세요 자 친구야 내가 왔다 친구야 내가 만 잘못 왔나? 어, 여기 맞는데? 어.. 아 어, 예.. 어.. 어.. 예.. 친구야 친구.. 친구야 친구야 또나 혼자 빨리 왔네 자여러 왔습니다 지금 이라왔구나자 여러분 푸른상원님입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푸른상원입니다어 <웃음> 이거 저번에 있었던 애들이야? 어.. 있던거야 어, 어 엄청 컸다 이게 저번에 제가 먹었던 피라뇌인데 이건 좀 다른 종류고 이거는 나테리라고 하는 종류인데 원래 예전에 청계천 이런 데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게 수입이 안 되지? 이게 자 여러분 이 피라냐가 영화 같은 데서는 굉장히 싸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겁쟁이입니다 그냥 이렇게 손 넣으면 이거 보세요 바로 반응이요 좀 겁쟁이인데 먹이를 먹을 때만큼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피라냐한테 줄 먹이를 녹이는 건데 이게 뭐야 미꾸라지 그냥 우리나라 미꾸라지야? 응토종 미꾸라지 이미꾸라지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진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오오오 야야야야 야, 야. <웃음> 야 그냥 잘그장을 씹힌다 아얘 간보네 살짝 들어 와있잖아 아, 그래 그래 어이 까다로운 새끼들아 물어봐 어, 지금 물었다 물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얘는 울프피이라고 하는데 엄청 싸나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먹을 게이 녀석이네 이 녀석은 아니고 이 녀석 죽은 건데 지금 보시면은 한 30cm 조금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플로리다 가라고 하는 존입니다 혹시 이거 얼린 거볼수 있을까? 예, 푸른상어가 제 먹이를 챙겨줬어요 야 얘는 진짜 크다 얘는 여러분 한 50cm 될것 같은데? 어, 약간 몽둥이 같네 비교해 보시면은 얘네랑 한 초등학생 정도 되고 들고 있는 애가 거의 다큰 겁니다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?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져가고 이게 수컷이야? 혹시 암컷도 있어? 오우야 암컷이 훨씬 빵이 크다 이게 알이 차있는데 아 알이 알 있어? 어알 먹으면 죽어 어? 아 내가? 왜왜왜? <웃음> 왜, 왜? 독이 있어가지고 아 아래? 독이 아래만 있어? 알이랑 심장 어, 제거하고 익혀서 먹으면 괜찮을까? 보통은 괜찮다고 하는데 아 그래? 보통이겠지? <웃음> 여러분 일단 가져가 볼게요 일단 자 그리고 다른 생물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. 여기 어. 보시면은 자, 이게 레드테일 캐피시라고 <웃음> 뭐야? 유인하는 거야? 뭐라고? 아 이러면 와? 오오 온다 온다 온다 어 뭐야? 오, 야, 멋지네. 야, 얘네는 물지. 얘네는 물을 어떻게 알아서 피해야 돼? 알아서 피해야 돼? <웃음> 같이 졸았구나. 이게 여러분, 엘리게이터가 한데 3m까지 커집니다. 그리고 저 백색깔이 이제 플래티넘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 차이가 엄청나지. 얘네가 2만원이었는데 얘네는 그 당시 200만원. 어, 아, 100배네. 집안체가 있네, 여기. 잘 부탁해. <웃음> 어, 이고 여러분, 얘네가 페어라고 하는 애들인데, 굉장히 뭐 머리도 좋고, 일단 수명도 굉장히 길고, 평생 반려동물 같은 느낌으로 키울 수 있다고 그래요. 근데 얘좀 아프구나. 어, 제 어릴 때부터 그었어 아, 어, 근데 이렇게 큰 거야? 음. 아유, 대견할 느낌 페어는 수명이 한 어느 정도 돼? 100년 정도 되지. 100년? 얘네는 조금 지능도 있지. 지능도 없지. 의욕만 없을 뿐이야. 의욕이 없고. <웃음> 어, 그렇네. 지금 생긴 가부터 여러분, 아, 졸려. 벌써 졸려요. 자, 여러분, 이것도 페어 새끼인데, 제가 한번 먹이 한번 줘볼게요. 아, 이 사료를 주는구나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턱이 부풀었네 아 지금 삼키고 있는 거야? 아 너무 귀엽다 아이고 아 씹어먹는구나 아. <웃음> 얘 진짜 귀엽다 약간 돼새김질도 하네 아 얘네 씹어서 삼키는 거야 그냥 삼키면 소화가 잘안 돼서 종로왕 <웃음> 같은 거좀 먹여야겠네 아이고 또 찾고 있다 또 찾고 있다 올 찍어보고. 제가 푸른 사연가 이거를 저한테 이제 분양해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조만간 키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쟤네 터키미새 이빨이 이제 날카롭게 튀어나온 건 아닌데 턱이 미새 가지고 물리면 살이 찢어지는 건 아닌데 뼈가 바스라지지 저만한 크기도 아파? 다치진 않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아파 나 이거 안 받을게 자 여러분 이제 이두 마리 챙겨서 갈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자 여러분 이제 빈수님회로 한번 가볼게요 잠깐 쳐들어가 있어 닫아버려? 자 여러분 이제 빈수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빈수님은 지금 제가 이 고대어를 들고 온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결혼하니까 청첩장을 주러 온줄 아시거든요 이 빈수님한테 고대어를 줬을 때 어떤 반응인지 한번 볼게요 빈근? 링동아 이게 누구신가? 이야, 아, 이고 경사났어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이, 아이, 아이, 자, 아이, 아이 다이어트 하시나 보네. 어? 어? 보이나? 아니요. 아뭔촉촉스러 <웃음> 아, 이렇게 줘요? 아 아니 또 선물 있죠? 아뭔또 선물까지 이거를 주... 고대우 먹하리 리발레. 자여러분 오늘 6개월만에 수빈스님 또 모셨습니다.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수빈스입니다. 인사 그게 아니잖아요. 어제 이런 거 하시던데? 제가, 제가요? 네. <웃음> 수빈스입다자그러분 <수비스님> <웃음> 이렇게 오랜만에 수빈스님이랑 고대어 예전에 찍었던 거 2탄으로 다른 고대어를 가져왔습니다. 바로 플로리다 가라드 종류인데.. <웃음> 아 기분 좀 풀어. 저거 네. 한번 꺼내봐. 아주난분이랑 똑같이 생겼는데. 아니 아니 완전히 안 나요. 아 아. 오. <목소리> 아이유 장갑 끼까요? 장갑 끼세요. 오늘도 수영 장갑을 좀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이거 끼다가 진짜 거짓말이라. 손 여기 사이에 알 베겨봤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여전히 거칠구나. <아유, 목소리> 아 살이 좀 빠졌네. 아 이따가 준비하신다고 다 아유, 그거 준비하신다라, 아유 <목소리> 지금 개처먹고 있어요. 아유, 자한번 꺼내서 이렇게 들어주세요. 오늘의 불고기는 르로고대합니다 잠깐만, 잠깐만. 비수님. 예. 아직 한발남았다 아... <웃음> 저희가 암수를 가져왔거든요, 암수. 근데 암컷의 날이랑 실장에 독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먹고 못 먹을 것 같으면 은 비수님이 먹을 겁니다. 예? 네? 네? <웃음> 이요삐와 와, 이거 진해 보세요. 진해, 지난번이랑 차원이 다른데요, 이거? 어, 이거 아, 암수의... 아니 암수가 아니라 <웃음> 가리비 스테이크 <웃음> 암놈의지내이 엄청 심한데 요오 암컷에만 독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스컷 먹는 건가요? 암컷 저 스컷? 암컷 <웃음> <웃음> 사실 제가 저번에 그 빌즈니님한테 고대 여손질 배웠잖아요 그거 딱 배우고 집에 가서 손질했거든요? <웃음> 와... <웃음> 다 망가뜨렸어요 <웃음> 잘 가르쳐줬었던 것 <웃음> 같은데 <웃음> 잘못 배우고왔기도 하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근얘생김새한번 보여드려야 될지 같까요어 그럼요 <웃음> 저 오늘 카메라맨! 어 그래 그래 그래 <웃음> 오늘 월급 <월드> 뭐배었냐 <웃음> <웃음> 자, 보시면은 이 녀석들은 육식성입니다. 자, 이를 보세요. 홀, 홀, 홀, 홀. 약간 악어 같은데요? 그렇죠. 이게 약간 먹이를 먹을 때 공격적으로 푹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거를 먹는 그런 겁니다. 끝. <웃음> 그리고 보시면은 비늘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베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제가 집에서 혼자 하려다가 짬짜리한 거야. 아, 아, 혼자 하려다가? <웃음> <웃음> 아, 오늘 것도 여전히 못생겼네요. 저요? <웃음> 자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은 얘가 빵이 훨씬 더 크죠 얘보다 암컷이 원래 조금 더 커진다고 합니다 지금 부리같은 것도 봐도 암컷이 훨씬 더.. 또... 네? 나 설명하는거야 지금 자 이렇게 는 약간 코가 낮은데 수염이 있어가지고요 <웃음> 입이 살짝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입이 좀 나와있어요 하세요 <웃음> 지금 바로 손질할 건데 혼자 손질하기 <웃음> 싫어요 <웃음> 아나 요새 이거 저한 마리에 딸려서 아, 아니 왜요 본인이 만들었는데 한마리 딸려 나 혼자 할수 있어 <웃음> 굉장귀 막고 있으면 저 혼자 할수 있는데 아 뭔가 저번에 같이 했는데 그걸 편집하면서 수스럽더라고 아, 혼자 손질하기 싫어요 아 같이 해요 레츠 고자 여러분 이제 손질을 해볼건데 오늘 새로운 칼을 받습니다 새로운 칼 모자리부터 그럼 한번떼요아 오케이 바깔 <웃음> 우와 우와 소리 봐라 그 아까 제가 아이 어디 가세요? 얘로 한번 아 맥퀸 싹한번 닦아 봐야겠어요 어?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음, 김밥 같네? <웃음> 아 맞다 오늘 요리를 말씀 안 드렸네 요리 뭐 하실 거예요? 김밥 할까요? 자 <웃음> 여러분 <웃음> 김밥 한답니다 사실 미리 재료 다 쌓았어요 집에싹다 <웃음> 제거하고요 조져 조져 조져 얘순놈이라 그랬죠? 예순놈 순음. 역시 순놈이화려하다 그러는데 호랑 네 아. <웃음> 아 피같은데? 오 어, 그러네 여러분 수빙수의 실패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먹으려고데아예 좋습니다 하나 둘셋 라삭! 라삭! <웃음> 이 지옥의 참맛도 아니었어? 여러분 튕겨나갔어요 이거 총알 튕겨나가는 그 생선인가요? 아니야 아닌데 아니에요? 응자한번더 어. <웃음> 바로 성공하면 사브라할수 있어? <웃음> 바로 할게요아 진짜로? 오케이 순만 바로.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갑시다 셋, 나사 장네 오! 아니 그렇게 안부딪지 않았잖아. 오 우와! 어 오! 아아어저 쓰겠어. 쓰겠어. 어, 스위트. 자, 빙수 이게 잘라는데만에 한번 보여주시죠? 아이 여러분. 빈손님이 이제 서른이 돼가지고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목청도좀 안좋으시다 하시고 목숨도 안좋요 라임 룩 같네요 뭐 나와요? 뭐 나와요? 뭐가 뭐요뭐뭐뭐뭐뭐뭐뭐 이거 뭐야 이거? 알.. 아, 가다 아, 아, 아, 대박 오 다시 찾아가야 돼 이렇게? <웃음> 아, 한번 꺼내볼까요 이거? 배를 따야 되거든요? 와 이거 이 진짜 기가 막힌 거 하나 있어요 오 기대가 됩니다 왜요? 저이가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? 도와줘요, 선백님 도와줘요. 아무거나 다 잘리는 가 칼. 가위. 아, 가위, 가위. 어쩐지 뭐 나는 다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. 이야. 저 해볼래요. 우와. 저한번해보려요 아, <웃음> 우와. 백준이 아구이 엄청 세네. 우와. 뭐 이거 피킹 가위 하는 거 같잖아요. 와, 피킹 가위 하는 음. 거다. <웃음> 재미없다. 아우. <웃음> 아우 엄청 많습니다, 여러분. 플로리다 가. 멋다. 뭔데, 뭔데. 나 그렇게 목청이 두성이죠? 네 플로리다 <웃음> 아! 자 여러분 이 알을 보시면요 독기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익혀서도 드시면 안 돼요 절대 캐비어같이 생겼는데요? 도전? 색깔 보시면 은 썩은 거 같은 색깔이거든요 냄새 어때요? 아직 안 맡아봤어요 아직 한번 맡아볼까요? 아네 하나 둘셋좀 <웃음> 노랗니? <웃음> 좀아 <웃음> 진짜 이쪽 썼네 냄새 어, 잠깐 말 걸지 봐봐 와 코어가 세다 아 어, 저는 어, 제가 보통 사람이거든요 보통사람 맞으면은 진짜 <웃음> 아니 약간 그러니까, 약간 다른 사람이잖 이거 어디다 버려요? 아... 어... 어... 집밖에요 근데 뭐 가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아 아, 잠깐만요 뭐 가리 하기 전에 꿀팁 같은 거 있어요? 꿀팁이요? 멜! 멜! 멜! 멜! 성악 느낌으로 내가 마둑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에룸나아허나 아, 해리포니아! o r n i a f l o r i 리 a Florida! Morgan! m o 이랑 a n Morgan! Morgan! Morgan! Morgan! m 아 여러분 이게 수빙수의 실체입니다 a n m o r 하 a n Morgan! Morgan! m o r g 는 n Morgan! Morgan! 이 o r g a n Morgan! m 이 r g a n Morgan! m o r g 서 어? 된거 아니에요? 루동! 아아! 여기서 쳐요? 응 뒤지, 뒤지어 어? 얘는 근데 약간 머리처럼 생겼어요 입이 바삭바삭 그리고 보면은 쳐있어요 혁 음. 어? 어? 혁 두개로 나는 할수 있어요? <웃음> 이거 아니에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! 안에 그 살구가 있는데? <웃음> 자 선생님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와 아, 똥 살까 아씨! 따주고 올게요. 네, 노래 있었잖아요. 뭐했어? 잠깐 시범 보여주세요. 아가이좀 됐죠 이거? 비치 a c h Solar, Do Do Do Do Do o Do Do Do Do Do Do Do Do o o o 생긴거예요 선물받았어요 오 누구한테요? 숭우아빠님한테 숭우아빠님 진짜 대단하시네요예 저는 헌터팡이라고 합니다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거 살을 어떻게 말려야 될까요? 비늘이 너무 따닥해서 <웃음> 따닥? 너무 따닥해서 아마 <웃음> 아 여러 거 좋아하신 가 너무 따닥해가지고 아마 수비수님이 아마 해주실겁니다 <웃음> 그렇지 <웃음> 오이게 지금 오 이거 꺾으면 돼요? 꺾일까요? <웃음> 된거예요갯 <웃음> <한 번. 웃음> <개스. 웃음> 리사 <웃음> 진짜 생선 이렇게 해치하는 사람 한 명도 <웃음> 없나? <없네>. 라상레기야. <웃음> 아, 어떻게 된 거예요? 완벽한데요? 맞아 뜯어야 돼요. 하나씩 잡고 한번 해볼게요. 상상가? 어? 하나, 하나 둘, 둘 셋. 야! 와 그리고 이거 보세요. 이게 가죽이 지갑 같다. 이거 마, 만드세요? 예? 만들 줄은 모르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면 약간 그컵 받침 같은 거. 어. 형. 냄비 받침 컵 받침. 네. 냄비 받침도 이거 열 전달 괜찮을 것 같은데 두꺼워서. 열 전달. <웃음> 오오 오, 오, 잘된다 이게 아닌데 일단 뭐 살만 적출되면 적출이요? 네 되게 여기 뜯겨있는거 보이시죠 그래. 여기는 손으로? 아. 오 나이스 나이스 오아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너무 재밌다 <웃음> <웃음> 우와 근 진짜 깔끔하게 뱉겨지네요보이세 여러분 이거 와 이거 그 아마존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뱉기시나 그러지 않을까요? 아무도 모르는 질문을 했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고 와와살다 <웃음> 붙었다 <웃음> 네뱀 있죠. 예.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예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코 벨러. 뱀 도망가실 것 같던데. 뱀1 분만 찍고 피 나눠서 예. 조금만 찍고 <웃음> 사람들한테 경각시 말리고 응급처치 해드릴게요. 그거를 배우로 오셨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? 칼 줘봐. 그렇지. 어 잘하네 나. 그렇지. 쉬운데요? 내가 다이 갖고 넘기나 요거만 먹어도 되잖아요. 안또있어요네아 아, 반대쪽 있잖아요. 젠장. 어, 싹다 해주고 올게요 제가 힘들어 해야 돼요. 아 이렇게 힘들어 해야 촬영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야. <웃음> 여러분 수빙수의 실패입니다 아하하하하 이거 펜쳐 펜쳐 아 이거 펼쳐, 펼쳐.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됐는데 냄새 한 번만 맡아볼게요 약간 민물고기 냄새가 나요 응 근데 계속 응. <웃음> 맡고 싶죠? 이거 어떻게... <웃음> 자 이거 수빈기를 빼줘야 되죠? 이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? 회로 한번 드셔보시죠. <웃음> 아무래도 좀 저희가 모르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음. 제가 봤을 때 익혀 먹는 게아 무조건 익혀야죠. 안전이 제일 먼저니까. 그렇죠. 그렇죠 오케이, 오케이 안전이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위 가위 보 한번 해볼까요? <웃음>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. 예스! 그냥 그냥. 자 오늘 마지막 괜찮아요? <웃음>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튀기기는 할 건데, 그걸가지고 맛있게. 그 요즘 나오는 김밥 종류가 하나 있더라고요. 어, 뭐예요? 키토 김밥이라고 밥 대신에 계란 지단을 넣는 거. 갑시다. 갑시다. 다래 다래. 짠. 그런데 여기 왜 와요? 몰라요. 여러분 <웃음> <웃음> 이제 지단을 만들 건데 계란 한 판이 왔습니다. 빙수님 나이죠? <웃음> 그죠 누나. 이렇게. 쉽게 다 먹죠 그냥? 아, 좀 먹죠. 열사 두번 하면 되잖아요. 아, <웃음> 해야죠. 아, 안 해줘. <웃음> 저 그냥 약간 이렇게 한 손으로. 어, 근데 껍질 들어갔는데요? 봐요 요할수 있어요? 두개 깨서. <웃음> 밀도가 좀 비슷해야 되거든요. 이런 껍질 조그만거 있어도 이게 방해가 될수 있어요. 같은 속도로 탁 와야 되는 거 할게요. <목소리> 아 계속 들어가는 껍질. 머리야 머리야. 머리야 머리야. 성배가 우리 집에 저거 대화 어디 갔냐? 어? <목소리> 일단 이거 먼저 풀고 음. 계세요. 조져 조져 조져. 조져 조져 조져. 대화 안 해도 되겠는데요? 잘 되는데? 잘 돼요? 네. 잘 되는데? 이렇게 풀어준 사이에 꼬소금 타와. 자 한번 맞춰 보세요. 짜요 짜요 짜요 짜요. 방법이 없는데 그럼 리바웃기. <웃음> 그럼 이제 바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근데 그내 영상 아니에요? 근데 그거 <내> 아닌데요? <웃음> 근데 지금 또 울벌이 울버린 나타서 울벌이 달달. 달달. 내가 빡쳐. 하나요? 야 어디 뭐가 하고 나세요? 저 다이어트 하는데 동팩이가 내내 치킨 시켰는데 제거 도시락을 빼서 먹었어요. 그 감정, 오. 그 감정 그대로 담아서 계란 한번 풀면서 그러고 왜내거 뺏어 먹냐고 그러니까 그럼 내것도 뺏어 먹어. 이씨 개 나이스. 오, 한 번씩. <웃음> 이개 이게 이아좀 무서워. 웍. <웃음> 어, <잠깐만. 웃음> 아 너무 무서워 내 생각보다. 아씨 목소리만 컸네. <웃음> 오케이. 와! <웃음> 이거 둘이서 계란 30개 먹을 생각이 <웃음> 벌써 토가 <웃음> 나오네. 도와줘요, 선배님. <웃음> 어, 그 팀장님 계시잖아요. 에미넴. 응. 에미에미 오, 이거 잘 되겠다. 아, 이거는 <웃음> 이거 느낌 온다. 계란 <웃음> 와! 아니, 너무 아름답게 반만 접힌 거 아니에요, 이거? <웃음> 아니, 이거 봤때 웍을 반가야 돼. <웃음> 자, 이제 튀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간을 좀해 줘야 되니까요. <웃음> 우를 <웃음> 소도금 꼬도금 꼬도금 꼬금 꼬도금 꼬도추루 누가 더 많이 뿌리나 왜 <웃음> 튀김옷을 만들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젖어요왜 이렇게 젖시는 거예요? 오늘 너무 힘들죠? 네. <웃음> 지금 12시에 와서 오후 5시거든요? <웃음> 여기 알죠? 여기 뒤질 거같아요 <웃음> 잠깐만 빙수님 잠깐만 발한 번만 들어오세요 아니 잠깐만 이 사람 발한번먹 보세요 <웃음> 이거를,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혼자 아우 폭신하네 <웃음> 어어어어어어어어 아이고야! 아이고야! 아이고야! 아이고야! 아이고야! 아이고야! 이고야아이이고야 아이고야! 아이고어야어야어어이 이렇게 화면은 어, 예. 떨어지잖아요. 예, 그러면은 해요? 어 죄송해요. <웃음> 아, 아 <웃음> 계속 드세요? <웃음> 뭐 혼자 애니쓸만 하고 있어요. 와와 진짜 맛있겠네. 오 조심 <웃음> 조심 오. <웃음> 이제 김밥인데 밥이 없는 먹튀도 뭐 김밥이요. 네. 어, 요새 아주 핫한가요? 네. 어 조회수 좀 나오겠네. 어 그건 제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밥으로 짓눌러 가지고 라사. 계란을 요만치 라. 깻잎 천분의. 저도 <목소리라차> 베트남 샌드위치 팔았었거든요. 이... 얘좀 이상한 거 같은데? 에이? 야, 니 잘하네. 나이스. <웃음> <목소리라> 아, 야, 너무 좀 예쁘게 올려주십시 알겠습니다. 예. 응. 끝이에요. 야, 이제 말면 돼요. 화이팅. <목소리라> 오오오오 이러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봐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이한 방에? 한 방에 네. 거거이졌네아 <웃음> <웃음> 어, 아 예! 고대어키토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아 바로 먹어볼게요. 잔. 안녕하세요. 아, 아아 여러분, 저희가 이거 고대오를 찍이고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요. 오. 오 자, 여러분 동시에 먹게요. 하나, 둘, 셋. 베하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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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요? 이게 음, 쫄깃한 삼치 먹는 느낌이라. 오, 있나? 진짜로? 응. 여러분, 이거 제가 옆에 있는 거 한번 뜯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파로이! 음! 진짜 삼치 같아요, 삼치. 초베레! 음! 고데 없는 거 먹었거든요? <웃음> 더 맛있어. 아니, <웃음> 진짜 더 맛있죠? 근데 여러분, 문제의생각입니다 저도 미친 사람이 계란을 삼식을 해가지고. 저도 나무는 드시면 안 돼요? <웃음> 마지막 아무리 용병 왔습니다 아시죠? 어, 어. 어, <목소리도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여기까지 하셨죠 토브라이 아유 고생하습니다고생 저번에 저희 콜라보 한거 네. 그 아직 입금이 안 됐던데? 그.. 그제 콜라보는 언제 입금... 리발렛 t h i n k y o t h